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는 남자 꾸기 입니다 오늘은 정말 죄송하게도 조금 어두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항상 저희 채널 이름에 따라서 노는 남자 꾸기로 활동을 했었고 또 이름에 따라서 베트남 사람들과 즐겁게 노는 모습을 많이 보여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꼭 어,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항상 말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고 하는지라 저도 좀 조심스럽고 이 문제를 말을 아끼고 아껴왔고 또 고민하고 고민해왔고 참고 참아왔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여러분들께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영, 영상으로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전에 몇 가지 안내를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저에게 여행 가이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시고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에게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유튜브라는 일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라는 일을 안하고 버려두고 그렇게 가이드로 하기에는 구독자분들께 굉장한 신뢰가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음, 현지에 여행 가이드 업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업체를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방송에서 보여지는 부분 말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회의, 기획, 촬영, 편집, 디테일, 수정 그리고 업로드 그 업로드 하고서 이제 문제점 수정 관련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대부분 다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라 정말 많이 부족한 시간이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도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라 가이드를 할 여력은 아직 없습니다. 어,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신다면, 어, 다른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수익공개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수익공개는 어려운 부분이 들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유튜버 분들과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는 공개하지 않는 쪽이죠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이유는 물론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 일본은 이 돈, 돈의 쓰임과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앞선 생각 앞선 상상들을 할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는 수익창출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명 노딱이라고 하는데요. 민감한 콘텐츠를 살짝씩 오가는 저한테는 이게 노딱 맛집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수익창출이 잘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 노딱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많이 제한됩니다. 얼마나 제한되냐면 평소 받는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막 넉넉한 금액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200만 조회수를 찍었는데 어뭐 300만원 400만원 버는 거 아니냐 그 영상 하나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 딱지가 붙으면 그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이 제가 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제가 한 달에 고정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한달 임대료 그리고 한국, 왕복 항공료. 그리고 직원의 월급, 하와 비의 월급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컨텐츠할 비용이랑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먹을 식비 그리고 약간의 생활비를 하면 남는 게 아예 없습니다 <웃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 현재로서 뭐 남는 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도우 돕거나 아니면 수익 공개를 해서 이렇게 번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수준도 못 되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해외 유튜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버티고 지내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유입과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준비 과정에서 들어간 돈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빚이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유튜버로서 영향력이 있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어, 저 스스로 무언가 의미있게 또 값있게 돈을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현지에서 이슈되는 내용을 기사화 또는 뭐 컨텐츠화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예를 들면 하노이의 사건 사고 그리고 다낭에 있는 이슈되는 사건들 뭐 제가 있는 호치미도 마찬가지고요 그 한국인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유튜버끼리의 문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를 좀 올려달라 이런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할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저와 관련 안된 얘기를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저는 누구로 인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거를 기사화를 꺼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잘할수 있는 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일그 일에 대해서만 저는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할수 있는 컨텐츠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지도 않은 컨텐츠인 부분이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더라도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으로 다루는 컨텐츠를 하시는 다른 유튜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채널로 봐주십사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그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분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 분에게, 처음에 시작할 때몇 분에게 좀 알려드렸었는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항상 지적만, 영상 올릴 때마다 지적을 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뭐, 그분 말씀으로는, 어, 내가, 정신적 지주가 돼주고 칭찬은 하, 칭찬 없이 어, 그냥 지적만 많이 해줄게 뼈가 되는 말만 많이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낀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앞으로 채널에 대해서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지시를 좀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이에 대해 저는 굉장히 심각성을 느껴 말씀을 드립니다 어,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한다면 보호해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한다고 주먹으로 때리는 게 말이 됩니까? 맞는 사람은 안 아플까요? 맞는 사람이 1년 동안 사랑한다고 두들겨 맞았는데 아이 사람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음에 또 맞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픈 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는 제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든 영상을 잘해보고 싶다는 라 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외적 요소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당한 비판, 납득이 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에도 계속된 지적으로 이렇게 상처를 주시면은 저는 앞으로 단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건데 이제 제발 좀 그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직 유튜브만을 위해서 제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어려운 길을 택하고 여기까지 와서 아둥바둥 우리 동생들이랑 같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웃고 떠들고 즐기고는 있지만 사실 풍요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 현재 근데 그렇지만 뭐 좌절도 없고 어, 억만금을 벌고 싶지도 않고 현재 삶에 만족하고 또이 친구들도 많이 기뻐하고 있고요 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라 것을 저희는 몸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 누구보다도 전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은 제 채널에 대한 열정은 제가 최고입니다 묵묵히 어,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갑작스럽게 영상을 올리면서 어둡게 만든 이유기도 한데요 제 영상에 출연자와 같이 있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돈을 저에게 많이 주신다면서요 포주가 아닙니다 아, 네, 제가 포주가 아니고요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네. 저도 저조차도 반성하게 되네요 어, 제 옆에 지금 하하고 비가 있습니다 어,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이 친구들한테 좀 상당히 미안하고요 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얘기하다보니까 다시 좀, 좀 울컥을 하는데요 음, 앞으로 어,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어, 물론 뭐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정당한 비판의 소리 해주시고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어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 저희 하와 비 그리고 앞으로 드러날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열심히 방송하면서 즐겁게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 영상에서 또 웃으면서 어 좋은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빠, 누면 에바. 일로 와, 일로 와서 인사. y y 냥냥냥이이 파이. 다음에 뵙겠습니다.